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솔로 경쟁전에서 벡터와 축구를 해보겠습니다. 핫, 핫, 핫. 적에게 공을 뺏은 저는 저을 약올렸습니다. 오늘은 싼옥에서 벡터와 무세슬을 써봤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하다가 차소리를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잡아줬어요. 자기장 센터 쪽에 자리를 잡은 저는 심심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어디보자. 뭘 보지? 배그 10호 레전드. 음. 어? 이 사람 뭐지? 겜지? 음. 어? 재밌는 게 많아 보이네. 구독해야지. 에흠. 그렇게 유튜브를 보던 저는 자기장이 줄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 이제 집중 좀 해볼까? 이쪽에 한명더 집을 보고 있죠? 집에 한명 오른쪽에 총소리 앞에 싸우고 있고 저는 남아있는 적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오른쪽에 한명 그리고 앞쪽이랑 왼쪽에 한명 오, 살았다. 저를 쏘던 친구는 제 오른쪽에 있던 적에게 죽었고 전 적들 사이에 껴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연막을 뿌려서 시야를 가리고 오른쪽부터 잡아야겠다. 전 살아남기 위해 바닷가 하나가 됐습니다. 용차! 용차! 용차! 용차! 남은 적은 한 명. 왼쪽에 수류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연막 하나 뿌리고 왼쪽에 하나 뿌리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늘은 산옥에서 벡터와 부사스를 써봤습니다. 그럼 유바.